하지만 자반증이 아무 원인 없이 생기지는 않겠죠 자반증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 질환인데요 안녕하세요 동경환 의원 용산점 이유리 원장입니다 자반증이 생기면 도대체 왜 자반증이 생겼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자반증이 생겼다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자반증이 아무 원인 없이 생기지는 않겠죠 자반증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 질환인데요 나에게 자반증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반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원인 1. 창기도 가면. 사람마다 자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상기도 감염이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린 이후에 자반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래 사진은 감기 때문에 자반이 발병한 케이스예요. 우리 환자분은 감기와 호두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다리에 자반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감기 때문에 자반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IGA라고 하는 면역물질이 있는데요. IGA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체와 결합해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IGA와 항체 의 결합체를 면역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IGA 면역 복합체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혈관에서 자연스럽게 씻겨져 내려가는데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 IGA 면역 복합체를 적으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자반도 생기는 거죠. 그럼 자반증이 나은 뒤에 감기에 또 걸리면 자반증도 다시 생길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감기나 독감에 걸린 뒤에 자반증이 재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고 자반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결국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자반증이 다시 재발하는 분들은 사실 면역 기능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반증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다 나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원인 2. 과로 자반증의 또 다른 흔한 원인은 바로 과로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면역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아래 사진은 수술과 과로로 다리에 자반증이 생기신 분인데요 우리 환자분은 사정상 수술 이후에 쉬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서서 일하는 직종이다 보니 더 피로도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자반증이 생겼고 스테로이드 처치를 받으셨는데요. 약을 먹으면 자반증이 좀 좋아졌지만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 가까이 호전이 없어서 저희 동경안의원을 찾아주셨고요 원인 상 스트레스 또 다른 자반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그 특성상 아이보다는 성인 자반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는 자반증이 발병한 이후에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환자분도 처음에는 다리에만 자반이 있었는데요. 동경환의원에 오시기 두달 전쯤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팔까지 자반이 퍼졌습니다. 다행히 치료하시면서 팔다리 모두 자반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자반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자반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사실 상기도 감염과 피로, 스트레스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자반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걸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 자반증은 몸에 열이 과도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에 열이 많다는 건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체질상 열이 많은 사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몸에 열이 많아진 사람은 감기나 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자반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위장 기능과 자반증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양질의 식사를 하시더라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충분히 얻기가 어렵고요. 면역 기능에도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반증 환자는 전자에 해당되는데요. 일부 환자는 후자의 원인으로 자반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반증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해요. 모든 환자가 오늘 말씀드린 드린 원인 때문에 자반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인들은 자반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니까 잘 알고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자반증도 원인이 잘 해결되어야 치료가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발병 원인이 반복되면서 자반증이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원인 때문에 자반증이 생겼는지를 잘 알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아 주셔야 돼요 그럼 자반증이 좋아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받아야 될까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